많이 기다리신 것 같은데 한번 피파 오랜만에 한번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사실 저가디피파를 가끔씩 했었는데 오랜만에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음 그래서 이제 제가 돌아온 만큼 뭐 피파 이게 뭐 바람이 분다 뭐 폭풍이 온다 이건 아닐 텐데 그래도 한번 조금이나마 그래도 물방울 하나 정도 어한 물방울 똥? 하는 딱 그정도로서는 한번 할수 있지 않을까 조금이나마 그래도 시청자 수를 좀더 늘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넥슨에 음. 요즘 좀 하다보면은 과거에 비해서 이게 억가가 좀많더라고요 그렇다보니까 짜증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 없지 않아 있는게 아니라 많아 그냥 이 피파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억가가 수도 없이 많아요 진짜, 게임이, 패배랑 승리가 이미 정해진 것 같아. 어, 저가 디피파를 하면서 이게 좀 알게 됐어요. 아, 맞다. 그리고, 팀부터 보여줘야지. 아, 그래도, 안 그래도, 월클 3부까지는 다 썼어. 실력은, 죽진 않았다. 어, 아직. 프로 1부네, 지금. 보이시죠? 여기, 1250억. 근데, 스트라이커를, 아, 벌써 다 버렸어요. 빠르네. 스트라이커를 제가 고민이 진짜 많았어, 사실. 이게 세오첸코가 처음에는 뭐라고 해야 될까? 진짜 몸싸움이 너무 약하더라고요. 어 세오첸코가 몸싸움이 너무 약해서 아,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제가 첼시의 혼, 호나우드! 첼시의 호나우드라고 생각하고 제가 벤포드를 이렇게 썼었는데 어, 벤포드 침투 능력이 영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세오첸코를 다시 샀는데 근데 지금 세오첸코는 아 지금은 좀 약해 어 MC 쓰다가 LH 유카스니까 좀 약해 이수훈이 안녕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중 차라리 애가 가짜 공격수를 해놓고 애네들을 갖다가 공격으로 완전히 그냥 몰아버릴지 아니면 세오첸코 그냥 뒤침으로 해서 침투는 하되 패스를 안줘버리고 램파드가 뒤에서 슈팅을 때릴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구상들을 진짜 많이 하고 팀연술로 진짜 많이 바꿔봤는데 하나같이 제가 원하는 방향처럼 안돼 아, 진짜 하나같이 제가 원하는 방향이 안돼요 음, 안타깝게도 그래서 램파드가 생각보다잘막히더라고요 사람들이 램파드 이게 주머슈팅이 센걸 알는지 음. 그래서 발라그 다음 굴리트 굴리트도 MC보다는 l h 가 몸싸움이 좋아서 그냥 끊고, 의미 없더라고 MC를 써도 시청 가능해요 네네 지금 안 그래도 손풀기가 좀 필요했거든요? 근데 손풀기로 지면 제가 프로 일부라가지고 공식 경기를 뛸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승우님으로 풀까요? 오랜만에 또 시참도 한번 풀어봐야지 그게 또제 컨텐츠이기 때문에 음. 컨텐츠 진행 오랜만에 해봐야지 그렇게 하고 s c d 승우입니다아준치호로 바로 친주 주실래요? 친주 바로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안한지 꽤 돼가지고 일단 어 보험은 좀 들게요 어. 저가 안한지 꽤오래돼서 실력이 지금인지 여기 피파 BJ분들보다 아마 꼴찌일거야 저가 실력이 음. 아무리 저가 프로 일부고 그렇다 한들 네 램파드 중거리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만해요 어이 거리에서 저까지 들어가 딱 요정도 음아그리 추천도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제 시작하는 김에 저가좀 이제 성장을 해야되거든요 다시 음 그렇기 때문에 추천 이제의 성장에 많은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별풍선 보다 더 도움이 되는게 어 사실 추천이에요 여러분 추천과 질찬 많은 도움이 됩니다 초대 좀 부탁드릴게요